이제 엑셀에서 전화번호가 숫자로만 적혀 있는 경우에는 010을 넣어도 앞에 0이 사라집니다 한번 예를 보여 드리면 01012345678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럼 저는 생각할 때 010-1234-5678이 되기를 기대했죠 그리고 이 자료를 엔터치면 앞에 공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엔터를 치니까 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을 다시 살려주고 원하는 형태인 010-1234-5678로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셀 서식으로 모양만 그렇게 보이고 원본 값은 이상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방법은 아예 다른 셀에 자료 값을 완전히 따로 만드는 겁니다. 우선 셀 서식으로 모양만 똑같이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표준을 지워주시고 쌍따옴표 0 쌍따옴표를 해서 0을 강제로 화면에 표시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 0이 보이도록 0을 두번 적어줍니다. 그러면 1이 첫 번째 0에 그 다음 0이 두번째 0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빼기를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를 해줍니다 그 다음 1 2 3 4가 와야 되니까 0을 4개를 적어줍니다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다시 빼기가 와야 되죠 그래서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5, 6, 7, 8이 4자리가 네 남았죠. 0을 4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010-1234-5678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보기에는 전화번호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상단의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원본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만 전화번호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자료값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는 con을 적어 주시면 concatenate 라고 뜹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1에 없는 0을 적어 줄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 0을 하고 쌍따옴표를 해 줍니다 그 다음 콤마, 두 번째 글자는 0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0두 개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가져오면 되니까 레프트 함수를 써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가져오겠습니다. 텍스트는 전화번호를 찍어주시고 콤마 가져올 글자수 두 글자를 적어 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 주시고 콤마 이제 010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빼기를 넣어 줘야 되죠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이제 010 빼기가 됐으니까 1 2 3 4를 가져와야 되죠 중간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mid 함수를 써야 됩니다. mid, 가로를 열어 주시고 텍스트는 전화번호를 찍어 주시고 콤마, 스타트 넘 시작 위치는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 가져올 거니까3 콤마, 넘 차스가 가져올 글자수죠 1, 2, 3, 4, 네 개를 가져올 거니까 4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콤마, 010 다시 1234가 됐으니까, 다시, 다시를 넣어줘야 되죠. 쌍 따옴표, 빼기 쌍 따옴표, 콤마, 이제 마지막으로 5678을 가져오면 됩니다. 미드 함수를 써도 되고, 라이트 함수를 써도 되는데, 라이트 함수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네 글자 가져오면 되죠. 라이트 전화번호 찍어 주시고 콤마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이제 더 이상 가져올 글자가 없기 때문에 함수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로를 한번더 닫아 주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010-12345678 형태로 값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 값을 셀서식으로 바꿔서 전화번호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원본 값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가져와서 전화번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0 2 1, 3, 4, 6만 입력해도 2시 13분 46초의 형태로 표시하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을 지워주시고 공을 강제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공공 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콜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콜론 공은 앞에 강제로 추가가 된 거고 다시 공은 2가 여기에 온 거죠 그 다음에 콜론 1, 3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0, 0을 넣어 주겠습니다. 다시 콜론을 넣기 위해서 쌍따옴표, 콜론, 쌍따옴표 다시 0, 0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앞에 0을 나타내고 싶어서 0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2를 숫자 표현하기 위해서 0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00이 02가 된 거죠 그 다음 콜론을 강제로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쌍따옴표 콜론을 썼습니다 그 다음 00을 써서 숫자 두 자리를 표시하고 그 다음 콜론을 강제로 화면에 표시하게 했고 다시 0두개로 마지막 자리 숫자 두 자리 46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시분초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서식 복사를 눌러서 아래를 쭉 드래그 해서 이제 원하는 시간 형태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죠 15시간 20분 13초 엔터 치면 그대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 10분 5초도 될수 있겠죠 10분 05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앞에는 자동으로 00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105라고만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1분 5초가 되는 거죠